Okay. Okay, a, uh, okay, so here I did a test of a basic setup to do recording on street. I have, happened to have this monopod. s o telescopic monopod. It's a monopod. And it's so yeah, minimum length, and this is a USB-C hub for my laptop, but Yeah, it works with the smartphone, I guess, is Xo t h A, and uh, this uh, C hub connected to the lapel uh, USB microphone, which is connected here. The o e discovered that um, basic camera, the Google See Fold camera, cannot capture external USB mic sound. Need to install something called Open. testing from the external mic and the external mic is right here so I can walk like this okay. seems to work I have to attach no it no here, because this here. thing is because heavy. Thing this USB-C hub, hub is heavy. So in order to prevent order it from to prevent bobbing it too it much, bobbing to much, I attach it here via Velcro. Thing. Can I attach this? Probando, uh, testing, testing. okay so we're gonna do some walking test Okay. 안녕하세요. 네, 김영호에요. 저는 LA에 살고 있고요. LA 한인타운에 살고 있고요. 어, 이번 2020년 선거에서 주인발이 15번이 나와있는데 오케이. 음. Okay.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우라고 하고요. 지금 마스크에서 소리가 잘 들리나 테스트를 해야겠네요. 어, 이번 2020년 선거에서 주민발의한 어, 20번이 형태에 <웃음> 붙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주민발의 20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리가... <웃음> 엄청난데? 아, 그래! 그래야 없 그 주인 발의안 20번, 이나 15번, 주인 발리안 15번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주인 발리안 15번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의 부동산세를, 대기업들의 부동산세를, 그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 맞춰서 얻도록 하게 하는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 그 부동산세를 가치에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어, 원래 부동산세는 그 부동산의 가치에 맞춰서 어,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웃음> 부동산의 가치에 맞춰서 내게 돼 있는데 그 부동산 가치가 어, 잘 나가는 지역은 잘 나가는 지역은 잘 오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그래서 장사가 더잘 되고, 더큰 비즈니스 들어오고, 수익이 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치가 올라갔는데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소유주가 때론을 벌어도 부동산 세금은 매년 3% 이상, 3%인가? 2% 이상 못 오르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웃음> 무조건. 그리고, 어, 그 부동산이 새 주인에게 팔릴 때만 다시 이제 현재 가치를 환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세를 내게 되고 그리고 그 팔린 지점부터 다시 또 매년 3% 이상 못 오르게 어, 되어 있습니다 <웃음> 이렇게 제한적인 부동산세 때문에 현재 거치고 있지 않는 부동산세가 엄청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들의 부동산세만 계산해봐도 1년에 120억 달러에 해당하고 이렇게 이제 심각한 어 이렇게 큰 규모로 세금을 못 걷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어, 몇십 년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어, 온갖 정부 프로그램에 재정이 부족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서 온갖, 어, 곁가지 어, 세금, 그리고 곁가지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거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안 15번은, 어, 부동산의 가치가 300만 불 이상, 큰 공장, 어, 뭐 디즈니랜드, 어,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스, 이런 이제 큰 어, 부동산들을 그 매년 그 부동산의 가치에 맞춰서 세금을 걷도록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 재원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학교와 그리고 여러 가 정부 서비스에 사용되게 됩니다. <웃음> 따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호라고 하고요. 어, LA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에 2020년 선거에서 중요한 주민발의안이 하나 있어서 어, 그거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주민발의안 15번이 이제 유권자들의 어, 투표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어, 대기업의 부동산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은 그 부동산의 가치,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얼마나 수익이 잘 나는 부동산인지, 무슨 건물이라오지